옛날 생각난다 무슨 생각? 여기잖아 우리 스무 살 되고 나서 왔던 아, 아, 아 맞다. 맞다 너네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? 응? 뭔데? 아얘 그때 완전 만취해가지고 음. 꺼진 거말하는거 아니야?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또 뭐가 있었는데? 사실 그 여름은 나한테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 언제까지 저러냐? 많이 힘들 거야 너도 알잖아 아니 뭐 그래 알지 수능 중요해 중요한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데 아 적당히 좀해야넌 말이 너무 심했다 우리 이러려고 온거 아니잖아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니까 그러지 그 그래, 미안하다 근데 나 원래 성적에 목매는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. 야, 어디 가? 야, 내또 혼자 있고 싶나 보지?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.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. 더이상 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게 두려웠어 어 왔어? 그 좌절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날 밤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, 없는 시간 내서 알바하고 돈도 다내 여행 준비도 다해 근데 이게 뭐냐? 알지, 너 속상한 거 근데 혜윤이가 힘든 거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가 받아주면 줄수록 쟤더 우울했던 거 그래. 나는 그냥 얘가 너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성적이 자기 전부인 줄 아니까 그걸로 자기 가치를 자꾸 평가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라고, 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혜윤이를 위해 기도해준 적이 있었나? 뭔 기도야, 갑자기 아니 그냥 맨날 이렇게 걱정만 하지 진짜 제대로 기도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몰라 나잠이나 잘래 자냐? 어, 지가 기도하자니까 아 어, 진짜 <웃음> 저 지금 솔직히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 우연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일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도 하나님을 그저 궁금해할 때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셨잖아요 넘어져도 괜찮다고 그리고 너 존재 자체만으로 빛난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제가 못 믿고 좌절이 있을 때 조차도 하나님이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알려주신 그거 혜은이한테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때였던 것 같아 어쩌면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아 뭐야 그거 다 듣고 있었다고? 으악! 그리고 나 심지어 울었다? 야! 울었지! <웃음> 아. 그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어 너가 기도해줬을 때 나는 늘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고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. 아, 야야, 대코,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야, 나 눈물 날라 그래. 우와. 아, 얘네또 왜? 행복해. <웃음> <웃음> 세상이 줄수 없는 사랑이 아니었을까? 그해 여름, 그 사랑이 내게로 와서 닿았다. 그리고 그 여름이 너에게도 닿기를.